네 안녕하세요 범프리트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 기본 명령어를 이용하게 을 되는데요 그 컨테이너를 제어를 하고 그 컨테이너 안에 저희들이 이제 패 h 셀을 동작을 시켜서 그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저희들 어떤 작업을 하는 그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칼리니 리눅스에다가 우리가 도커를 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데몬을 이런식으로 실행을 시켜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가 저희가 이제까지 어 도커 풀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게 서치하고 그 다음에 풀이라는 명령어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았죠. 그 다음에 어 전번 시간에 그 이미지 안에서 웹서비스를 포트를 이용하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그 설정 파일들을 이용해서 그 IP를 예, 생성을 해서 이제 접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실습을 저하고 같이 따라 하셨다면은 이미지들이 이 안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docker images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현재 저는 다운로드 받은 세 개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취약한 서버들,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한 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제가 이제 bw앱이라는 취약한 서버 안에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냥 포트만 연결을 한 거죠 포트만 연결을 해서 이제 기존에 172대역으로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대역으로 포트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 토케 그 토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이게 탭이라고 탭을 치시면 은 여러분들이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동으로요 그 다음에 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네이밍을 네, 네임을 정하는데 네임은 bw 앱 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어, 하고요 음 bw a 베시 뭐, 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bw a b 이라는 이 네이밍 어이 저장소 요 이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요 이름이 되겠죠 요 이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가 bin하고 bash라는 것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안에 bash 명령어를 입력을 한다는 소리고요. 요거는 이제 인터랙티브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콘솔처럼 바로바로 바로 즉시 즉시적으로 어,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t라는 것은 tty 쪽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렇게 루트로 떨어집니다. 지금 id도 이제 r o o 인 거죠.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니까 러 컨테이너 안에 저희들이 이제 가상, 어떻게 보면은 게스트 형식이라고 보시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BW 앱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어, 외부에서 이 BW 앱 대상으로 공격이 진행되고 하면은 당연히, 어, 요런 그 바에, 예, 이런, 이런 곳에 어, 아파치 서버 쪽이나 그런 곳에 이제 우리가 로고가 예, 쌓이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이 이 안에서 소스코드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앱이라는 곳에 아마 소스코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에 따따따에 어, 그쪽으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요쪽에 있겠네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bw앱에 이제 그 소스코드가 이 바에 따따따 HTML에 지금 이제 아파치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스코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은 바에 로그 파일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리눅스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는 컨테이너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 p t 게 업데이트 이러한 그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치를 하고 싶을 때 리눅스하고 동일하게 명령어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밖에 있는 칼리리눅스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안에서 예,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은될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 여기서 이제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만큼요 이제 용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 파이썬이나 그런 거 설치하면은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관점에서 탭을 하나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리눅스에서 이렇게 탭을 하나 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탭이 하나 열리겠죠. 그래서 도커, 똑같이, 이제 뭐, 도커, 네, 이미지스, 이거는 밖에죠. 칼리눅스 이제 밖입니다 그래서 밖에 쪽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 거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PS, 도커 PS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현재 돌고 있는 거, 비네베스란 것을, 예, 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미지스, 예, 이미지 정보들을 똑같이 보면은 현재 요거는 아까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쓸만한 이 명령어는 이 안에서 이제 도커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 히스토리 정보인데 이 히스토리 정보는 어떤 거냐면 이 이미지에 그,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생성이 되고 여기 안에서 이미지들이 이제 동작이 됐을 건데 그 정보들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미지들이 그 생성되는 그 과정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들이 여기에 다 이제, 어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뭔가 좀 뭔가 악의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혹시나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볼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고, 언제 이미지들이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커를 이제 멈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이제 동작을 멈추야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s t 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우리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ps 명령어를 붙이시면은 얘가 도커 컨테이너, 아, 컨테이너에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애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제 멈추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도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스탑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은 스탑이 되고 왼쪽에서 아까 프로세스에서 지금 현재 나갔죠 예, 빔 배쉬, 배쉬 쉘 쪽에서 나간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밖에 쪽에서 명령어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요거는 밖으로 그냥 스탑을 한 것일 뿐이지 이미지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이미지들 만약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도커라는 RM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요 이미지 컨테이너를 아예 여러분들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RM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삭제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 또 이제 삭제나 아니면 한 번에 이제 도커들을 하나 하나 운영하지 않고 여러 가지들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